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관계로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40 입습니다 몸무게는 3자리가 넘어가고 편집장이 살이 빠지면 이 제품 소개를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더러운 몸매로 괜찮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동팽창식 구명조끼다 그러면 말 그대로 조끼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그거보다더 편한 녀석이에요 해양수산부 승인받은 허리벨트식 구명조끼 착용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개봉을 아직 하기 전인데 개봉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울프 허리벨트식 구명조끼입니다 그리고 개봉을 해보면 이 안에 실린더 팽창부가 있겠죠 그리고 프리사이즈라고 했는데 오 굉장히 크네요 제 허리가 아니고 제두배되는 허리도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이즈 조절하는 건 그냥 쭉 허리 조절하는 건 한눈에 보셔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절반 정도로만 늘려놔서 조절해서 예, 시울프 로고가 있는데 글자가 제대로 되게 그리고 허리에 착용하시면 <웃음> 잠깐만요 어머 뭐, 뭐 처음에 뭐 사이즈 다 맞, 맞출 수가 있어? 해보면서 해보면서 어 근데 이거 프리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이거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프리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작게 하셨대? 에, 여하튼 제 허리는 40입니다 어우 됐죠? 아 잠깐 잠시만 숨, 숨 좀만 쉬고 <웃음> 착용은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이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이렇게 착용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허리띠 허리벨트 묶는 그 자리에 이걸 뭐 밑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착용하시면 내가 물에 빠졌을, 빠졌을 때 푸시 하고 뻥 터지면서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그것처럼 이렇게 조끼 형태로 생깁니다 이게 뭐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야 뭐 이제 살 완전히 내려서 빠지고 뭐 그러기 전에는 이거 착용 안할것 같고 달봉이 주니어 녀석이 그 녀석이 착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편하긴 엄청나게 편하네요 저보다는 주니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있네요 이 내리려고 하는 이 살이 이 더러운 몸매가 참자 여러분 시울프에서 해양수산부 그 공식 인증 받은 이 제품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